3년만에 와보는 롯데마트 아, 예전에는 여기가 막 사람이 되게 막 택시들도 막 손님 잡으려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런 사람도 없네요. 일단 들어가 보죠. 자, 들어가자마자 왼쪽 편으로 어, 환전하는데 하고 있네문 닫았다고 했는데, 저기 키치키치 식당 생겼고, 여기 하이랜드 커피 있고요. 롯데리아하고 KFC는 그대로 있구나. 뭐 올라가 보자 바로! 사람이 많아도 좋은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 사람이 없어도 좋네요 북적북적한 것보다 그냥 맘 편하게 보는 것도 좋긴 한데 롯데마트 입장에서는 좀 가슴이 아프겠다 자 일단 층별 안내도 베트남 인기상품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2층에 올라왔더니 이렇게 좀텅 가게 몇 개는 좀 비었죠 1층에는 하이랜드 체인커피숍이 있고 2층에 올라오니까는 여기도 역시 체인이거든요. 푹농이라고 어, 여기에 또2층에 있구나 여기 키플링 가방도 팔고 자 3층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마트는 3층에 있죠 들어왔어요. 롯데마트 들어오면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묶어요 그 정책 따라야죠 음, 여기는 뭐 3층이긴 하지만 원래 좀 사람이 많이 없는 곳이긴 한데 좀더 없네 더 없어 롯데피비상품이죠 이거 정복도 팔아요 3층은 뭐딱볼게 없어서 바로 4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4층으로 올라오자마자 야채 과일 코너 한국 배가 139,000동 사과는 4개에 76,000동이네 과일 가격이나 하나씩 보도록 하죠 뭐. 좀 요거가 이리 뭐지 이게 롱 아닌가 요게 44,000동 한 2,500원 이 과일이 뭔지 모르지만 은 키로당 4만 6천 9백동 멜론드 파네요 멜론드 키로당 5만 6천 9백동 한 3천원 정도 키로당 바나나는 돌바나나가 지금 할인하는 것 같아요 2만 7천 9백동 한 1천 오백원 정도 용과는 키로당 3만 동한 1천 육백원 1천 칠백원 망고죠 아 색깔 이쁘다 지금 딱 좋게 이었는데요 저쪽 거는 망고는 키로당 63,900동 이래요 한 3,500원 정도 하나보다 키로당 그리고 잘라는곳 것도 있는데 잘라는건 이렇게 있어요 이게 65,000동 한 3,500원 정도 아, 이렇게 예상만큼 싸지는 않은데 베트남 고구마 키로당 3만동 한 1,700원 정도? 1,600원? 좀 많이 썰렁하죠 오늘이 평일이라 그런가 파인애플이죠 키로당 22,000동 1,100원 이게 아이비도 있네 식물은 대략 한 화분당 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37,000동이니까 삼겹살인데 이거는 218g 이라고 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33,790동 그럼 얼마야? 한 1,800원 정도? 요게 260g인데 대략 한 2,1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삼겹살 같아. 닭다리 4개 들어가 있는 거 5만 동, 2,600원, 2,700원 정도. 계란은 37,500동으로 써 있는데 뭐이 정도만 2,000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2,000원, 10개. 롯데마트 식빵 700원 아, 빵들이 보이는데 가격들은 이렇게 보세요 소세지 빵도 있고 뭐 베이컨 빵도 있어요 베이컨 빵은 이거 600원이네 롯데마트 오면 조각 피자도 파는데 여기 있죠 사이즈는 코스코에서 트 파는 사이즈랑 비슷해요 한 조각에 한 17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반미는 15,000동 이것도 일찍 와야지 뭐 재료가 풍부하겠네 조각 케이크도 팔아요 15,000동 750원 와 이게 롤케이크도 있는데 싸이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32,000동이야 그러면은 한 1700원 정도 한다는 얘기인데 싸네 다음에 저 컵케이크 저거는 500원 초밥도 이렇게 파는데 대략 이거 도시락 하나? 한 4000원 정도? 김밥도 팔아요 1500원 자 베트남 스타일 도시락 한 1800원 정도? 이렇게 생겼어요. 꼬치 두개 들어가 있고, 뭐, 이거 뭐야? 이거 수제비 같은 면에, 야채에, 소스에, 이렇게 요것도 파네. 닭누들. 비빔밥도 있어요. 대략 한 이것도 1700원, 1800원 정도. 롯데마트에서 여기서 도시락싼 거를 여기 앉아서 먹을 수 있어요. 친수소스, 빨갛지만은 그닥 맵지 않은. 500g 짜리에요. 25500동. 아, 1400원 정도. 화면에 보시는 이 라면 4버라고 써있죠 이거 빨간색 소고기 쌀국수 요거는 한 4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우하우 한때 인기 있던거 가장 무난하게 먹을만한거한개 200원 이네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어요 다 200원 씩 실제로 소고기가 들어가 있는 소고기 쌀국수 이거 맛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거 나왔는데 GS25에서 거긴 소고기가 없더라고 수입하는 과정에서 변질 때문에 그러는지 아무튼 없었어요. 여기는 진짜 있던데. 26,500동. 1,500원 정도. 1,400원. 한타 1 5리터짜리 18,000동. 900원. 어 아, 싸네. 캔콜라 320ml짜리. 8,800동. 한 500원 정도. 이거는 코카콜라 500ml짜리에요. 사이즈가 크네. 하나 맥주 라루. 한 캔에 1,600동. 한 아, 550원? 역시 베트남 맥주 대부분 한 캔에 한뭐 5,600원 정도? 베트남 위스키인가요? 임페리얼 블루라고 해서 병당 한 5,500원 정도 하네요 이거 파란색 G7 블랙커피 100개 들어가 있는 거 2g짜리 135,100동 할인해서요 7,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 싸게 파는 데서는 그 가격에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사갔던 아치카페 커피와 그외 다른 것들 64,000동 한 3,500원? 이거는 처음 보는 건데 바나나 카푸치노라고 있네요. 코코넛 커피가 유행하니까 새로운 걸 많이 만들어버려요. 베트남에서요. 이것도 한때 많이 사갔던 다람쥐 커피 66,200동 한 3,500원 정도 또 사이즈가 작은 게 나온 것 같아요. 저거는 54,300 동이네요. 영지 버섯도 파는 329,000 동. 뭐 얼마인가요? 한 17,000 원? 17,000 원 정도라고 본데. 영지에 되게 커피 가루 같은 게 되게 많이 묻어 있네. 안 씻어서 그런가? 그리고 말린 과일과 뭐 바나나, 뭐 고구마까지 들어 있는 거 91,000 동이네요, 이건. 4천원 4,800원 정도. 이건 못 보던 게 있네. 이건 마카다미아 같아요. 원래 이렇게 생겼나 보죠? 12만동. 6천 000... 지금 한 일로 6,500원. 이캐시넛 껍질 깐 거거든요. 200g짜리. 이거는 5,500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캐시넛 껍질 안깐 거는 8만 1,000동. 이건 한 4,400원 정도. 200g짜리고 역시. 이것도 엄청 많이 사가던건데 4 3 2 0 0동 코코너 크래커를 많이 사가니까 롯데에서 아예 PB상품으로 따로 만들었네요 2만 2 2 9 0 0한 1200원, 1300원 정도 똑같은 코코넛 크래커인데 이거는 박스에 담겨져있어 250g이고 3 9 3 0 0동 2000원 정도네요 이건 이게 더뭐 퀄리티가 더 좋은건가? 베트남 꿀도 있어 방건조 망고 같아요. 이거는 100g 짜리인데 금액은 56,600 동, 3,000 원. 이것도 예전에 엄청 사봤죠. 가격은 이렇게 돼요. 6,000 원, 7,000 원, 8,000 원 정도 하나에 두리안 과자 말린 거 프리미엄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퀄리티가 되게 좋은 건가 보죠. 이거는 한1 7,000 원 정도네요. 고구마 과자. 3,000원 캐슈넛 500g짜리 315,100동 뭐죠? 16,000원 정도 하네요 그리고 콩 볶은 건데 이것도 먹을만 하더라고요 심심할 때 72,000동 3,000 얼마야? 3,200원 대충 아니, 아니 3,700원 대충 야, 와사비완두콩도 파네 45,500동 2,500원 대충 캐슈넛은 롯데 PB 상품이 다른 제품보다 아주 약간 싼것 같아요. 이거 껍질 안깐거 200g 짜리인데 77,500 동이야. 한 대충 한 4,000 원 정도. 베트남도 달라서 배추를 재배하나 아무튼 배추는 키로그램당한 1,600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세일을 엄청 하는 것 같네요. 에비앙은. 뭐 닭맛 나는 다시다 같아. 75,000 동 세일해서. 대충 4,000원 900g 이래요 베트남 뉴망소스 33,300동 대략 한 1,800원 마지막으로 롯데마트 오토바이 주차장 한번 보시죠 아, 꽉 찼네 그냥 오토바이 나라에요 베트남은 밤에 이게 좀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밤에 시원할 때야 지금 되게 선선해요 반팔 입으면 살짝 그냥 약간 아주 쌀쌀하다